오늘은 삼계탕을 끓여보려고 합니다. 삼계탕은 비교적 요리법이 간단하죠. 닭, 말린대추, 황기, 인삼, 마늘 이렇게 넣고 푹 구우면 되는데요. 이것도 요리법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삼계탕을 끓여서 어떤 삼계탕이 가장 맛있었는지 최종의 레시피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0개 4마리를 사왔습니다. 사실, 주변 정육점에서 사오려고 했는데, 연계 4마리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살인 도매상에 가서 사왔더니, 이렇게 다들 봉지에 다 담아주셨어요. 심지어 씨유 봉지. 일단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삼계탕 재료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연계 한 마리, 손질은 최소한으로 했어요. 여기 닭꽁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에 좀 지나치게 많은 기름 부분, 그 다음에 껍질 부분만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산 반뿌리 마늘 6쪽 환기 한뿌리 뿌러트려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말린 대추 2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재료를 가지고 50분 동안 끓이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재료로 총 4가지 버전의 삼계탕을 만들 건데요. 첫 번째 버전은 이 재료에 그냥 물을 넣고 끓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끓고 나서 50분 동안 끓일 거고요 두 번째 버전은 일단 물을 먼저 끓인 후에 이 재료를 다 넣고 50분 동안 끓일 거고요 세 번째 버전은 이 환기 있죠 이 환기를 먼저 40분 동안 달여서환기 물을 낸 후에 이 재료들을 넣고 50분 동안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버전은 약간 독특하게 해볼 건데요 어, 외국에서는 고기를 익힐 때 음, 부드럽게 익히기 위해서는 끓은 물에 익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의 경우에는. 그래서 70도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정말 궁금해서 막연하게 해보는 건데요. 저도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가지 버전의 삼계탕이 다 완성됐습니다 닭들이 뭔가 엉덩이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어쨌건 비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부터 1번 닭, 2번 닭, 3번 닭, 4번 닭 입니다 뭔가 미스코리아 같네요 음 겉으로 보기에는 1번이랑 2번은 크게 차이가 없네요 음, 닭의 모양도 그렇고 국물의 색깔도 그렇고 다만 3번 닭은 조금 노랗네요 음, 국물도 그렇고 아무래도 환기 달인 물을 써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국물의 색깔이 뱀건지 닭도 다른 닭들보다 조금 더 노래요 4번 닭은 굉장히 뭔가 뽀얗고 고아 보이죠? 음, 국물도 굉장히 1, 2번에 비교해도 맑은 편이고요 닭 자체도 굉장히 뽀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3번까지의 닭이 조금 뭐랄까 거칠게 익혀진 느낌이 드는 반면에 보시면 뼈가 뭔가 살갗을 뚫고 나왔죠 근데 4번 닭은 굉장히 뽀얘요 중국음식에 나오는 희어멀거나 닭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일단 맛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물과 닭을 다 먹어보았습니다 부끄러웠던 닭들의 엉덩이들이 이번엔 처참하게 음, 찢겨서 있는데요 어, 우선 고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기는 1번부터 3번까지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뭐 끓는 물에서부터 넣었다 찬물에서부터 넣었다 아니면 황기 달인 물에 넣었다 그 차이가 있었겠지만 사실 3번 황기 달인 물을 쓴 닭도 저는 모르겠어요 황기의 향이 닭에서 막 그렇게 세게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음, 전반적으로 저희가 상상하는 그냥 닭의 그런 식감? 삼계탕의 식감 그리고 맛이었어요 4번 닭은 굉장히 독특해요. 사실 보기에서부터 독특했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보이세요? 보시면은 얘는 굉장히 퍽퍽하게 찢어진걸 보실 수 있는데 얘는 굉장히 보돌 보돌하게 보기에도 그렇게 찢어진 게 보이시죠? 입 안에 넣었을 때 확실히 부드러워요. 근데 어 저는 닭만 생각하면 얘가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좀 낯설어요. 삼계탕은 뭔가 삼계탕 당만의 퍽퍽한 맛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한식 맛에 깃들어져서 그럴 수도 모르겠는데 다른 요리에 쓰기 위해서 이런 닭을 쓸 수는 있겠지만 뭔가 너무 삼계탕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닭은 그래서 1번부터 3번 닭이 괜찮았지만 차이는 없다 그리고 국물을 말씀드리면 일단 얘는 안되겠어 요 얘는 뭔가 닭 육수 베이스로 쓸 수는 있겠지만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닭의 향만 어, 가늘하게 나서 음, 삼계탕은 안될것 같고요. 결국에 4번은 제가 일단 재미로 실험을 해봤지만 처참하게 실패. 음. 그리고 1, 2, 3번 국물 중에서는 얘는 일단 한약재 맛이 너무 강하게 나서 저는 조금 그랬고요. 1, 2번이 비슷은 하지만 음. 1번... 더 맛있었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육수는 찬물에서부터 끓여라 사실 정말 그럴까 싶어서 1번과 2번을 그 포인트로 비교를 해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2번 국물이 더 담백하기는 한데 뭔가 복합적인 맛은 1번 국물이 더 있어요 그래서 미묘하게 1번 국물이 더 맛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온도별로 이제 나오는 맛의 성분이 다르대요 그래서 찬물부터 끓이기 시작하면 은 그런 낮은 온도에서 우러나오는 맛의 성분도 다 같이 우러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차이가 있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어, 국물은 1번이 가장 괜찮았고 그 다음에 닭 육질은 1번부터 3번까지 대동소이했으므로 결국에는 1번 닭과 재료를 찬물에 넣고 처음부터 끓이기 시작한 이 버전이 가장 괜찮았습니다.